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10월 4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 10월 네. 마지막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웃음> 다음 주는 11월 달입니다. 네, 그렇죠. 자, 주식시장은 여전히 안개처럼 보입니다, 그죠? 글쎄요. 지금 <웃음> 예. 이제 거치는 안개인지 더 진해질 예. 안개인지는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음. 되지 않을 것 싶습니다. 자, 오늘 하디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게인 1990년대. 네. <웃음>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네.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았던 네. 시대죠. 자 요즘 같은 답답한 분위기 이렇게 투자자분들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럴 때 하디쇼에서 어게인 1990년대 아주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네. 이따 하디쇼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월 4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지난주는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대략 음. 0.3% 하락을 했으니까 뭐 예. 하락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보합, 예. 그렇죠. 더군다나 또3 0 0 0 포인트를 깨지 않고 음. 지켜냈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세세히 좀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지난주에 좋았거든요 음. 지금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침에 우리나라 주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예. 여지없이 점점점점 어, 점점 힘이 약해져가지고 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음. 어,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수 있는 대출 예. 어, 금리가 있는데 대출 금리를 하락할 거저 낮출 거라는 예상이 좀있었는데 음. 동결을 시켰어요. 음. 이런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그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나라 지시장의 그 지난주 지지 분할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음. 그건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재 이제 기업 실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음. 조금 더 강하게 지배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비하면 미국 시장은 좋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사상 최고도 기록했는데 네네.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 S&P 500이 네네. 특히 가을부터 연말까지 네. 아주 좋았던 날이 훨씬 많았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저희가 지난주에 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S&P 500 지수가 작년에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9월 예. 2일 날 저점을 찍고, 11월 13일 날 음. 다시 최고점에 돌파를 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 이번에도 그런 음. 일이 발생할까 했는데, 11월 13일 날 작년에는 예. 어,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는 지난주에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작년 주시장의 식 대접이라고 한다면, 음. 결국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쭉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덧붙일 것은 뭐냐면은 (1945년) 이후 음. 지금까지 오는 대략 (70년) 이상 그러네요. 되는 기간이죠 예. 매년 (10월) 저점에서 음. 어,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예. 평균 7.2%가 상승을 했답니다. 음. 굉장히 긴 통계 자료 중에 7.2%고 이 7.2% 상승 확률 우리 예. 자그마치 92%입니다. 자 그러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기간 동안 에90몇 퍼센트라고요? 네. 92%가 상승을 했답니다. 매년 매년을 음. 하나의 하나로 변수로 보면, 돈다면 예, 그러면 네. 불과 7~8%가 하락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5~6년 정도가 그렇죠. 70년 넘는 기간에 예. 뭐 7~8%로 따지면 5~6년 정도만 예, 하락하고 예, 예. 나머지 뭐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은. 네, 네. 항상 올랐다. 항상 올랐다. 평균 <웃음> 7.2%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산타렐리 이야기도 하는 거요 그렇죠.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결국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음. 주식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음. 판단을 하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을 했거든요. 또 선물 ETF가 무난히 상장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그런 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기에 음. 금이 예, 대체 자산으로서 두, 저기. 대한 자산으로서 금의 상승을 해왔었는데 예. 금 대신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음. 돈이 음.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걸또 음. 의미를 하겠죠.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까 얘기한 40, 1945년 이래 이후의 이대 어떤 현상 음. 아, 작년에 대자브라고 한다면 음. 그것을 정거점을 다시 음. 이미 10월 달 돌파했다는 예. 의미 시중에 예. 돈이 많다는 것 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나쁜 쪽보다는 음.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3000포인트를 사수를 했는데 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도,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음, 예. 인플레이션이 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공급망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음. 어, 현재 큰데 예.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녹아내느냐이겠죠. 음, 예. 이제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미국의 이번 주에 빅테크 위주의 그런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합니다. 음. 그다음에 캐터필라, 코카콜라, 머크, 음. 보잉, 맥도날드 등 다우지수 내에 3분의 1 기업도 이번 주에 발표를 예. 합니다. 그데 지난 주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은 주로 금융주였었어요. 음. 금융주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영향을 좀덜 그렇죠. 받는 예.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유리한 업, 측면도 그렇죠. 있죠. 예.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음. 예상치보다 다초과한 실적을 발표를 음.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캐토필라, 코카콜라, 머크, 보잉 이러한 전통, 전통기업이죠. 전통 굴뚝주와 관련된 음. 전통기업 그다음에 신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기술주 애플, 아마존, 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음. 혼재돼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음. 어떻게 되겠죠? 기업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그렇겠네요. 수 있겠죠. 예. 자, 이것이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이러한 우려를 끊어낼 정도로 좋게 나온다면 아까 얘기한 산타랠리가 그렇겠네요. 이어지겠죠. 예. 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닝시즌이었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가실적을 이제 이미 발표를 음. 했는데 28일 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하고 26일 날은 SK하이닉스를 음. 발표도 하고 또 있습니다. 그... LG 화학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이런 많은 종목들은 우리나라의 상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과 관련돼서 대략에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런 실적치가 좋게 나올 거냐, 나쁘게 나올 거냐. 삼성전자 이미 좋게 나왔단 음. 말이죠. 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4분기 또는 내년 전망과 관련된 그 전망치가 음, 예. 어떻게 코멘트를 달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서 좋게만 코멘트를 한다면 3,100원 무난하게 음. 뚫고서 어 3, 내년에는 뭐 3,400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결국에 있어서 26일 SK하이뉴스 28 삼성전자 실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말씀을 음.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 드렸던 하디슈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기업 실적이 조금 침체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몇달 전부터 우리가 예상을 예, 했던 것이고 시장에서 이미 예, 예.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 말을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할 것인가. 네. 이것에 지금 시장에 관심들이 다 묻어있는데 네. 자이 지점에서 a g a 1990년대. <웃음> 자 어, 네. 1990년대는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 네. 초호황이었다. 그것이 다시 대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 유럽계 투자은행인 유 b 스가 자료를 내놓 예. 겁니다. 음. 이 유베스가 1990년대인데 소위 말해서 골드락스 음. 시대이죠. 즉 적당한 물가 상승과 적당한 경제 성장률에 의한 강한 음. 주식시장의 상승 이게 1990년대를 어 설명하는 키워드거든요. 예. 자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2% 이상의 상승을 했다. 음.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니까 고물가가 아니라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고용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음.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 음.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는 말은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강한 고용이 음.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도 또 기반이 음. 확충되는 거고 예. 또한 기업 자체는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 등 혁신으로 음. 인해서 생산성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것이 90년대 주가 상승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자 이와 관련돼서 열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가지유비서가 어게인 1990년대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10가지. 그 10가지가 지금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도 듣는 분들께서 하나씩 판단해 보시면 네. 좋겠고요. 첫 번째는요. 자, 긍정적인 청수요 충격이 음. 올 것이다. 음. 무슨 얘기냐면 은 최근에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 최대의 굴직거리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예.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음. 지금도 한번 여러분들이 쳐보면 알겠지만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음. 그 유럽 국가들의 채권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쳐보면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라는 것은 디플레이션 의미를 하는 음. 거거든요. 아직도 디플레이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총수요가 긍정적으로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 국면은 음. 어느 정도 조금은 어, 해소할 수도 있다. 음, 음. 이것은 또 위드 코로나하고도 크게 관련이, 그렇죠, 관련이 있죠. 그렇죠. 관련이 있죠. 두 번째는 음. 어, 빠른 임금 인상 최근에 어스태그플레이션의 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임금 인상이 오므로 인해서 음.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내용이었는데 음. 지금 임금 인상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 물가가 좀 올르더라도 이것을 소비할 능력을 충분히 음. 갖추게 된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공공인프라민 R&D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것은 뭐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걸 계속 그러죠? 하고 있죠. 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효과가 음. 되겠죠. 이제 기존의 어떤 능력보다는 더 많은 건데 여기서 음. 공공인프라민 R&D 활성화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한 예. 2019년보다 음. 지금 그 공공인프라민 R&D에 투자되는 부분이 120% 정도는 좀 음, 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즉 코로나를 제외하고 음. 정상적인 경제에 비해서도 점2배 어, 정도 음. 지금 거기에 돈이 음. 많이 들어가고 예. 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 경제의 그 활성화에 음. 도움이 되겠죠. 예. 자, 네 번째는 자본지출 부은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죠. 또 긍정적인 총수요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뭐냐면 현재 자본지출 부은 가능성인데 이제 그... 어, 이것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이 돼 있는데 음. 코로나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의적으로 낮은 이제 재고가 지금 굉장히 낮게 예. 낮은 수준의 음. 재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그 병목 현상이 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병목 현상을 뚫어내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예. 어그 다음에 소비자 가격보다 빠르게 생산 상산, 생산자 가격도 음. 이것도 어, 자본 지출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음. 되겠죠. 즉,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더 빠른 임금 인상은 조금 체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네. 1, 3, 4는 거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 같다고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5번도 또 마찬가지죠. <웃음> 네, 5번. 어.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도 예. 어, 지금 어,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음. 부분이 경제를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다들 맞습니다. 느껴지겠죠. 예, 예. 에너지 전환 투자는 제가 설명을 하지 음, 않더라도 예, 예. 전기차라든지 음, 수소차, 수소차, 수소차 뭐, 풍력, 풍력, 친환경 예, 에너지 예, 등등 예. 어, 지금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 이 자체는 결국에 있어서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데 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저희 다섯 번째도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의 급증인데 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그 미국 얘인데 새로운 음. 비즈니스 가월 평균 45만 개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라고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규 예. 비즈니스 저, 음, 새로운 창업 음. 숫자가 월 평균 45만 개인데 19년 음. 저, 코로나 이전 대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그 데이터를 대비하기는 좀 우, 예. 우리가 약하게 있죠. 예. 2019년 대비해서도 지금 한 50%가 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면 뭐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네. 또 그전에 언택 여러 가지 온라인 인터넷의 폭발적인 또 수요, 네. 또 요즘 보면 또 미국 이야기입니다만 우주행, 여 그렇죠 <웃음> 이런 예. 등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네. 엄청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50% 음. 이상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예. 위험 감수 증가 7번 이건 거 어떤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신규 예. 사업 급증하고 비슷한데 음. 이제 모험을 음. 하고 음. 있다는 거죠 무슨 음. 얘기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사들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만큼 어, 구, 고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은 자발적인 퇴사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러니 자발적인 퇴사자들이 집에 가서 놀려고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 새로운 자기 비즈니스를 창업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다고 음. 하는데 이게 9월 달만 해도 420만 명이 자발적인 퇴사를 음, 했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최근 20년 동안 음. 평균보다 25%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음, 뭔가 즉,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형 감수 증가는 뭐냐면 아까 음.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직장을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음. 어, 자기 회사를 창업을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직장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 그렇게 이제 빨리 변화가 그렇죠. 되니까. 예. 자, 여덟 번째. 여덟 번째로 뭐냐면 이겁니다. 어,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얘기인데 음, 2019년 음. 또는 2020년에 벤처캐피탈과 관련돼서 거기에 공급된 자본이 대략 어, 11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2 8 (80억 달러가) 벤처캐피탈이 예. 투자가 됐다고 자, 이건 합니다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 예. 기자그 이전에 (1100억 달러인데) 음. 연간으로 5 5배 정도 가까이. 지, 그렇죠 예. 증가를 한 거죠 지금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돈이 그만큼 풍반 도본을 음. 가지고 이제 성장자분에 풍부한 접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화를.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예, 설명을 있겠네요. 안 해도, 어, <웃음> 예. 말씀드릴 수가 있다. 마지막 열 번째. 네, 뭐. 마지막 열 번째는 더 빠른 생산성 증가인데, 이것도 아까 어떤 음.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을 구할려도 구할 수가 없어서 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생산, 1인당 생산량은 늘어났답니다 예. 당연히 부족한 만큼 더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났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생산성이 증가해야많이 적게 고용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를 했다는 그 자체는 기업이익의 음. 증가로 이어지겠죠. 음. 자, 10가지 어, 가운데서도 듣는 분들이 동의하는 음. 것이 있고 갸우뚱하는 것이 있을 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았지면 대체로 예. 동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웃음> 그래서 UBS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강세장을, 아까 음. 이제 90년대의 강세장을 위해서는 앞에 열관열가지 모두 필요는 없다. 예. 그중에 몇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1990년대의 강세장은 재현할 올 것이다. 수 있다. 예, 네. 예. 이렇게 UBS는 얘기를 음.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있어서 음. 마지막 퍼즐 마지막 음. 단추는 이제 또다시 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인플레이션 최근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음. 나갈 수 있느냐가 음. 향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어, 초입단계에서 마지막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크다, 그죠 그렇죠. 예, 큰 이슈다. 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 부분이 해결만 된다면 음. 어 향후에 a g a i 1990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예, 걱정하지 말고 좀더 공격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월 넷째 주 10월 마지막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유비에서 이야기한 어게인 1990년대가 재현될 수 있다. 자이 같은 <웃음> 네. <웃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디쇼로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물론 알 수는 없죠. 네. 또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 경제는 전쟁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10가지의 여러 가지 UBS에서 제시한 again 1990년대의 그 조건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그닥 지금 경제 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쁘지만 않다는 라 희망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투자자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또 결정하셔야겠지만 오늘 내용도 조금 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운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함께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